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개인 채널, 시, 그, 개인 채널이, 랜선신당 시작했잖아요. 선생님 밖에 안 계셔가지고. <웃음> 개인, 개인 채널이알아요 <웃음> <웃음> 아,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들어오시겠죠. 그가 첫바잖아. 어, 어,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어, 어떠세요? 이렇게 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좀뭐 구독자분들도 어. 그렇고, 어. 영상 댓글 어. 달아주신 것도 제가 댓글 어. 다 확인하거든요. <웃음> 근데 좀. 재밌어요. 어, 어, 어. 개인 채널 같아. <웃음> 누구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개인 채널이랑 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덤 <웃음> <맨날> 보다요. <보살>.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오늘 사주를 한번 가져왔는데, 네. 이분의 지금 현재 좀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상태나 상황. 상태나 상황. 네네네. <웃음> 네, 오늘도 할아버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유, 그쵸.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야지. 근데 요즘 할아버지가 잘 들어오셔. 어. <웃음> 잘 들어오셔. 음. 이분의 현재 상태? 근데 부채방으로 안 흔들고 싶어. 음, 그래요? 안 흔들고 싶고, 그냥 눈이 감겨. 눈이 감긴다? 어. 멈춰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 꼭 봐야 돼? 음. 이 사람? 아니 저희, 저희도 뭐, 봐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그래서 한번 가져왔는데, 그 눈이 감긴다는 게 어떤 좀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이 아파서, 눈이 안 보여서가 눈이, 아니라, 네. 뭔가 끊긴 상태? 우리가 눈 감, 죽으면 눈 감는다고 하잖아. 네네. 그렇게. 어. 뭔가 몸이 안좋은가? 몸이 안좋다고? 계속 안좋았지? 근데 혹시 이 사람 저기 산사람 맞아요? 네 지금 살아계신 분은 맞아요 아 그래? 네. 현재 사태를 말해. 그럼 떨어졌지, 떨어지는 거지 나락으로 떨어지든 자기 목숨이 위험하든. 음. 왜뭐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좀 상황에 놓여졌을까요? 일단 올해 기운으로 보면. 올... 근데 말이 안 나와. 음... 솔직히 봐주기 싫은데 일단 뭐 궁금하다고 하시니 네. 보기는 보겠지만은. 네. 글쎄다 글쎄야 음. 진짜 말 그대로 글쎄 무슨 음. 말도 안 나오고 왜냐면 음. 이 사람이 음. 있다 그러면 앞날이 어떻고 전세.. 전..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텐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응 음. 어... 보통 손님들 중에 이런 손님도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런.. 그치 왜냐면 ]지? 이게 산 사람처럼 사주를 들고 와 어... 근데 이거는 뭔가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그냥 저희도... 이러고 계셔 어... 응. 저희가 촬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선생님 응. 방울이 보통 떨어지면 은 제가 좀 범죄자나 뭐 안좋은 사람이나 가족하실 때 그러는데 이분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범죄자는 아닌데 살아생전에 자기가 업적이나 네. 자꾸 살아생전이래 음... 응. 자꾸 살아생전에 아 할아버님이? 응 음... 자꾸 살아생전이라고 하시고 음... 살아생전에 업적? 업적이야 많이 했겠지 이런저런 자기 이름도 날렸을 거고, 음. 근데 이제 노우가 안 편하니, 음. 이 사람이 이게 단명사주는 아니다. 아, 그래요? 단명사주는 아니지만, 음. 이게 뭔가 사고, 음. 사고로 음. 인해서 명이 끊기고, 음. 이게 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어. 앞날은 보이지 않아. 어, 앞날은 보이지 않는다. 아, 어. 이 선생님, 이거. 그냥 빨리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분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치 그니까 러음 음... 어... 음... 아 계속 그런 그런 의... 그렇게 그런 의미군요 근데 숨이 차 참... 이래 아 어...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감히 한번 살아계신 음. 분이라고 크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Caribbean> 이게 숨이 안서지는데 음... 왜 이런 사주를 갖고 왔어 제가 그런데 알려드리기 좀더 질문해볼게요. 제가 이분이 뭐 맞아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얼마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얼... 어제 어제 돌아가셨어요. 서세원 씨. <웃음> 서세원 씨가 죽었어? 네, 어제 주, 어제 돌아가셨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임시 빈소를 지금 마련해놓은 상태예요. 쇼크사례요? 음, 숨이 헐떡헐떡 돼. 자꾸. 음... 근데 이게 어제 죽었다고? 네, 어제요 오늘이 20, 20일이니까 20일날? 네, 그러니까 어제는 계속 찌라시만 돌았어요. 계속 뭐 했니 안 했니? <목소리> 근데 오늘 확실히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궁금한 거 없고요. 선생님, 이분이 아무튼 좀 어떤 좀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뭔가 본인이 뭔가 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본인이 <웃음> 아우 자꾸 목매인자 봅시다 이분의 사주상으로는 이게 죽을 수가 아니야 아 그래요? 죽을 수가 아니고 네네네. 어떤 질병 병, 병은 있을 수 있어 음. 병은 음.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죽음으로까지 자기가 생을 마감한다? 네. 목숨이 끊긴다? 그것까지는 아니거든.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 우리가 사고라 그러면 네네. 뭐 교통사고도 있을 거고 음. 어떤 의료 사고도 있을 거고 음. 뭔가 이거는 교통사고 아니면 의료 사고 같은. 음. 얘기치 음. 예, 못한 변수. 아, 진짜요. 이런 음. 이런 걸로 자꾸 비춰지고 음... 지금도 눈못 감... 이게 명이 끊기고 네네네. 숨이 끊기긴 했지만 네네네. 아직까지 눈을 눈을 못 감았어 아 진짜요 어? 그 본인이 뭔가 억울하다 그러나 뭔가 좀 생을 마감하기 좀 그래가지고 아직 눈, 눈을 못 감는 건가요? 억울하지 억울하지 원래 죽은 사람들은 다 억울해 음... 다 억울해 근데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네네네. 못하고, 네. 갑작스런 죽음인 거지. 네네네. 갑작스럽게 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아, 진짜. 음. 그리고 명따라 못 갔어. 어... 지금 죽을 수가 아니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사고로 해서 어떤 이제 살을 맞았다거나,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을 맞았다거나 음... 이게 진짜 급살, 급살처럼 맞아버리면 이게 음... 정말 죽음까지도 이르거든. 음... 근데 이런 급살 맞았다고 보여아 진짜요? 그 어. 뭐, 이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살면 그 다음 때에 넘어가서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고 네. 신도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어... 당사자가 맞아. 이게 서세원씨가 사실 생전에 좀 나... 좀 안좋은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불륜, 너무 폭력적이지 음, 불륜도 했고 폭력도 저질렀고 해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한 벌을 좀 받은 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고 봐요 음.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 네. 꼭뭐 근데 이거 진짜 급살이다 음. 급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봐주는 진짜 네. 삶에 대해서 삶이란 자체가 네, 네, 네. 굉장히 집요하거든 음... 음. 아직까지 자기가 명 자기 명성에 누르 끼쳤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음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억울하지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안됐다 안됐다 이런 소리는 또 주변에 이제 음.. 그런 소리가 안나와 또아 진짜요? 음. 어, 어. 아 진짜 뭐 이게 고인이 되신 분을 제가 가져와서 죄송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첫 촬영부터 지금 와. 정말 진짜 근데 이 고인이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생전에는 어떻게 살아, 뭐좀 안좋은 뭐, 뭐 이런게 있어도 좀 그래도 한번 그냥 빌어는 주고 싶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어, 어. 시신은 좋다. 우리 피디님이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튼 고인한테는 음. 아무튼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예의를 게 맞는 거 예의를 갖춰야 긴 맞아. 맞지 맞지 어. 한마디만 해주시고. 응,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소위말 해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비, 빌지만, 네. 어,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어 줘야지. 근데 자꾸 이게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응, 후폭풍이 오. 너무 많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을 죽어 죽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음. 이 죽음으로도 인해서. 어떤 거요? 어. 뭔가 정리되지 않은 우리가 문서라든지. 어... 근데 이 사람 대신해서 누군가 발벗고 나설 사람이 선뜻 음...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슈가 되고 언급이 될될 것. 아 진짜 음, 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게 정리가 안 됐군요 지금. 음, 음. 음. 마지막 뭐 명복을 빌어 주고. 응, 음, 참가 고인의 장목을... 명복입니다. 네. Yeah.